농사 지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농사노예가 필요해 농노가 필요해 오 오셨다 오 남학생 캐릭터 이, 이쪽 오시죠 저희 마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일꾼이냐고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은 복지 지금 몬스터 있으니까 우선은 안쪽으로 들어가죠 들어오세요 어이구야 문 앞에서 죽으셨네 고기라도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자 어 여기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가시고 고기도 몇개 드릴까요? 혹시 육식이세요? 채식이세요? 채식이면 은못 먹긴 하는데 고... 채소 취급 안 한다고요? 고기만 드시는 분이네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밀씨앗이랑 양동이 두 개랑 괭이는 없다 자 이제 농사를 지을 겁니다 횃불도 드릴게요 횃불도 필요하실 거니까 여기 흙도 좀드릴게자 <웃음> 이걸로 찰흙놀이 하면 됩니다 어두워서 아직 못 나가요. 여기 나쁜 사람들 많아 밖에. 주인님 밖에 몬스터가. 어, 나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문이 좀 철장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밖에 나쁜 사람 많아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나쁜 사람 아니냐고요? <웃음> 어, 어느 정도 정리했으니까 나오셔도 됩니다. 어이 나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술 취한 사람 있어가지고 집에 보내드렸어. 이쪽 이쪽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기 농사 짓는 데 있는데 여기서 농사 지으면 되거든요. 복하해드릴게요 곡갱이 다시 줄수 있을까요? 아, 곡갱이 주면은 요거 부시고 나갈까봐 줄수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농사해야 돼요. 거잘 어, 일하고 계시네. 흉작이어가지고 몇몇개좀 빈대가 있어요 이렇게 좀 탈모같이 빈대가 있는데 여기 좀 심어주셔야 됩니다 저 밑에서 땅작업하고 있을 테니까 여기 좀 심어주세요 예쁘죠? 여기다가 또 이제 농사 지을 거예요 아파트 형식 아파트 형 농법입니다 돼지도 이렇게 키울 거야 여기서 이제 빵 만들고 대신에 밀은 손수해야돼 자동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뱅이랑 씨앗 없다고요? 씨앗 이거 드릴게요 씨앗 씨앗, 씨앗 없나요? 나도 씨앗 없는데? 아까 드렸던 거 같은데 곡갱이 없다고요? 아곡갱이 이거 쓰세요 곡갱이랑 삽 있어요 삽? 삽도 쓰시고 이 근데 저랑 캐릭터좀 비슷해 보이네 <웃음> 제 동생인가요? <웃음> 닮았는데요 진짜? <웃음> 아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지? <웃음> 그쵸? <웃음> 약간 연해지셨어 색이 물에 젖으셔가지고 약간 연해지셨어 아 동생아 우리 농사해야 돼 우리 집은 농사지 말이야 나도 여기서 지금 농사만 짓고 있단다 우리 그러면은 농사 잘되게끔 여기 다이아신한테 가가지고 재물 한번 바치자 올해 농사도 제발 풍년이기를 기원합니다. 마을에 내려온 첫 다이아신이셔.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러면은 밤에는 동굴을 가자. 우리 동굴 갑시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철어디갔지철 다섯 개 공용 철, 어디 갔지? 철 5개 공용철 가져갔죠. 그걸로 뭐 챙겨 입으세요. 어? 아 마녀에게 마법 으로사해했습니다 아이템 좀 많이 날리셨을 것 같은데. 아이템 찾아주러 같이 갈까? 동굴 진짜 예쁜 예쁜 예쁜데 가자고요. 알았습니다. 다이아신에게 가기 전에 제물부터 좀 바치고. 잠시만요. 한번 가봅시다 혹시 필요한 거 있어요? 음식 이게 다예요 이거밖에 없어 챙겨가세요 빵 3개랑 고기 2개 어디로 가요? 배 타고 갈까? 배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거기 밑이라고요? 이게 마크가 지리 게임이라 길잘 외워야 돼 여기? 여기예요? 이쪽인가? 따라가보죠 지금 길 안내하는 것 같으니까 상자다 밀도 좀 있고 음, 여기 이런, 이런 지하창고를 만들어두셨어? 가보자. 왔어? 오기 잘했다! 이거 자수정만 파고선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자. 농장에서 우리 숙제해야 돼. 예쁜 동굴이 목적이라고? 예쁜 동굴! 어디, 어디야 대체? 우리가 그럼 자수정 캐고 있을 테니까 보여주세요. 만약, 만약 봤는데 안 예쁘면 어떡하지? 야만 약간 예쁜 거는 그거잖아. 개인의 취향 아닐까? 막 아, 봤어. 근데, 어? 동굴이 못생겼는데 이러면 어떡하죠? 그럴리 없어요? 정말 누가봐도 이거는 예쁜 동굴이다 누가봐도 예쁘다고? 아 동굴 대체 어디있는 거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마술, 마술 보여줄게요 이러고서 아 진짜요? 이러고서 구경하고 있는데 마술 도구가 없어졌네? 이러면서 주머니 뒤적뒤적거리고 있는데 마술 도구가 진짜 없어 어? 차에 있나? 하고서 차에 가지러 갔는데 차에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 어 어딨지? 잠시만요 마술 도구 좀 사올게요 이러면서 옆에 있는 다이소 들리는 느낌이야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제 아이 굳이 그렇게까지는 보여줄 필요 없어요 이런 느낌 이거 나머지 두고 갈까? 여기 자수정이 있었다라고 남겨둔 두자 높아서 캐가기도 힘들기도 하고 그럼 우리 동굴 찾을 때까지 저 농사 좀 하고 옵시다 기다리고 있으면 동굴 찾으실 것 같은데? <목소리> 봤다고요? 아 진짜 찾은 거 맞아? 진짜 찾은 거 맞아? 우리 다 올라갈려 하니까 이제 어 찾았는데요 하면서 열심히 또 캐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찾은 거 맞아요? 자 한번 보고 갈까? 한번 보고 가자. 찾았대 찾았대 찾았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문 열고 가려 그랬는데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러면서 가서 한번 봐보자. 길길 길, 길만 찾은 거라고요? 아 맞지 내 예상이 맞지.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름다워. 어 여기 여기. 내가. 바로 앞에서 죽으셨는데? 내앞 이거 아, 내 앞에 시체 있는데? 고이 묻어 드려야겠다. 아름다운 동굴을 찾아다니다가 <웃음> 떨어져 죽고 어디서 떨어지신 거야? 이 지형의 특색에 따라 가지고 위치를 이름을 지어야 돼. 여기는 대나무 플레이스라고 칩시다. 여기 저 멀리 전망대가 보인다. 농사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이제 씨앗이 쌓입니다. 캐는데 씨앗만 나온다고요? 그러면 안 자란 건데? 우리 이제 그러면은 저 앞에 동굴 동굴 탐사 가자 아 다이아신한테 다이아신이 갖고 있는 다이아 쓰면은 다이아곡퀸이 만들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에는 다이아신에게 너무 죄송스러워 광산 있던데 여기 들어가자 잠깐 빌려가도 되겠지? 어 잠깐 빌려가고 이거 다 이걸로 좀 관계를 좀 하고 다시 재물로 바치자 다이아곡퀸이 혹시 순토님 안 잃어버릴 자신 있어요? 탐사 갈 거거든요 탐사? 동굴 탐사 갈 건데 잃어버릴 자신 있어요? <웃음> 잃어버릴 자신 없다고요? 안 잃어버릴 자신 있어요? 오케이 자 쓰세요 잃어버릴 자신 있다고요? 주세요 그러면 <웃음> 네 여기는 광산입니다 광산 집앞 광산 광 아, 이렇게 하자 제1광산 광산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 근데 되게 깊게 파셨다 어디까지 파신 거야? 마이너스 50까지 캤네? 근기 내가 봤을 때 여기 가면은 길 잃을 것 같아 너무 멀어 집에서 어 여기 여기다가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파죠 서로 옆에서 이제 벽 두드리면서 똑똑 옆에 있죠? 이러면서 파는 거야 그래야 이제 겹쳐서 안 파니까 옆에 살아있죠? 여러분 그럼 옆에서 살아있어요 다이아 찾으셨나요? 다이아 아직 못 찾았어요 일생에 일생에 한 방을 위해서 다이아를 캡시다 이러면서 힘내죠 그래도 혼자 파는 게 아니라 옆에서 누가 파고 있으니까 좀 의지는 되긴 하네 이거 횃불 좀 받으세요 횃불 저거 하시고 껴가지고 맵이 보이던데요? 우와! 대박이다! 일로 올라와 보실래요? 보자마자 아름다울 거라는 동굴 이거 아니야? 동굴이 되게 예쁜데요? 세상에나? 되게 예쁜데 동굴? 이 동굴 말한 거 아닐까? 이거 사람이 왔다 가는 적 살짝 보이거든요? 어니까 그러니까 찾았어 아 근데 진짜 예쁘긴 하네 다이아가 있다고요? 어디요? 다이아 찾으신 거 같은데 어디지? 어어 진짜 있다! 다이아 있다! 색깔이 다르네 오른쪽 거는 물 빠졌고 왼쪽 거는 물이 있어 아 근데 한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어 여기 동굴이 침이 좀 고인다 넓어가지고 몬스터들도 좀 분산되어 있고 다이아 또 있다고요? 어디요? 바닥에? 순토님이 눈이 좋으신가 보다 나안 안 보이는데? 다이아 어디있죠안 <웃음> 보여 하나도 제가 지금 이거 타고 있는 곳에 가려졌다고? 내가용암좀 뿌려드릴게요 밑에 있는 좀비 죽으라고 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어떻게 죽으셨어 아이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공감이 돼 해골한테 저 죽어서 저거 타고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공감이 막돼뽑어본 분들은 알거야 나라도 살아서 돌아가자 아 이거 화살 바로 옆에 박혀있는거 뭐지? 좀 위험해 보이는데? 알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위에다가 그냥 팔까요? 땅? 위에 쭉 파면은 나갈 수 있긴 한데 아예 하나밖에 못 챙기긴 했는데 집에 갔다 다시 오자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깊죠? 탄을 파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하나하나를 파고있는거같은 느낌이야 아 됐다 나왔다 어 나왔다 아 바로 집 옆이네 다이아 신에게 다이아 가으로왔습니다 다이아 하나 갚았고 음? 동굴가는길 팔았다고요? 아 글로 갈게요 잠시만요 음, 가볼게 어딘데 어가봅시다 어디죠 여기예요오 되게 예쁜데요 노란꽃이 있는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차어 어? 어어? 물이 없네. 나물안 들고 왔는데. 슈! 변기통에 빠지는 느낌. 누가 똥 싸고 물내린 느낌이에요. 오오오 오. 수오 안돼! 안돼! 변기통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곳으로 와버렸네. 태초 마을로 와버렸어. 아, 나근 큰일인데? 밥안 밥 가져와가지고 어떻게든 살아서 간다 끝!